Hello, 大家好我是新人演员樊涛今天呢会用韩语给大家录一段 uh, vlog，啊，希望大家多多支持我。에 uh, 안녕하세요. 저는 신진 배우 번더라고 합니다. 에 귀국한지 2년 됐어요. 한국에서 어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아 중국에서 배우 활동하고 있고 물른 홍자였지만 저 기숙 숙소사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막 저런 거 찾아가지고 어디 정도 다려봤고 그랬어요 어쨌든 <웃음> 어그 다음에 저 오늘은 뭐하냐면저 오늘은 여러분한테 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제 이름은요 스무 아홉 생일 2년 후 죽이러 결심했다 나는 책인데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은 막 심리병 같은 거막 쉽게 거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한테 섞게 하려고 해요 되게 힘링되는 책인다고 생각해요 아그 저도는 이렇게 귀국한 지 2년 됐으니까 한국어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<웃음> 말은 좀 서투러잖아요 지금 것이며. 그래서 한국어 좀 제대로 복습하려고 또이책 통해 한국어 제대로 복습하려고 예. 많이 읽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심리병 같은 거 있으면 우증 같은 거바봐지세요그막 작지 자신이 이 내 생각은 일이 있으면, 진짜,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, 일이 있으면, 진짜, 바빠지게 되면, 막, 생각이 없어요. 무히려 뭐, 되게 쉬게 되면, 막,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, 계속 침대에 누워가지고, 저 생각이 되게 하는 편이나, 편이에요. 진짜로. 그래서, 봐봐주세요 <웃음> 여러분 그래서 저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다자 빠바이 어 마지막 저좀 키워주세요 <웃음> 사랑해요